그거 같네요. 단맛을 완전히 뺀 하이쥬! 앙띠릅니다. 원래는 그 다이어트를 주그 테마를 하는 제가 요즘 점점 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 요즘 코로나 확진이다 보니까 예, 밖에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운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 먹고 싶은 거그 먹는 순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저 옛날부터 이 회사 제품 엄청 좋아했고요 그게 어디냐? 바로! 버거킹 뭐 주채이 햄버거만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소스가 약간 예, 엄청 흘렀는데, 그거 같아요. 그, 뭐지. 그 여러분들, 그, 뭐, 기사식당이나 어머님들이 자주 해주는 메뉴 중에 서 샐러드를 사라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라다 개념의 비주얼이 있죠. 그 마요네즈 엄청 뿌려돼가지고 그런 비주얼 가지고 기긴 합니다만. 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블랙범빵. 양상추, 토마토, 양파 양파 무조건 버거킹이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얘네 정체성이 있는 거아요 그리고 패티가 패티가 이제 거기서 뭐두장 같이 나와 있는데 한 장이네요 두 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전에서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양파를 발사믹 식초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숙성을 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겁니다 기대됩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뭔가 그거 같아요 그 건강식 햄버거처럼 느껴지는 맛 일단 이번 메뉴에 가장 큰 특징을 언급했던 건 양파인데 음 양파를 어딘가에 졸이면 뭐은 양파 향이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씹었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양파의 어떤 그 특성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랙빵이라 보니까 좀 그거 같네요. 단맛을 완전히 뺀 기네스 와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치즈도 있네요 예 치즈도 있네요 제가 당장은 안 보여서 언급은 안 드렸었는데 치즈도 잘 보이실 겁니다 나보고. 아, 풋양파. 그가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 예. 이게 그거네요. 알싸미게 예. 숙성해놓은 양파. 이게 그거네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양파는 백색 양파고. 예. 그러니까 숙성을 안한 양파랑 숙성한 을 거랑 섞은 거네요. 야, 예. 나 먹다 가았네 네, 전반적인 맛의 평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드시면 느껴보시겠지만 좀더 건강하게 나온 네, 기네스와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유의 이 담백한 맛이 계속 입안을 계속 돌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 양파향이 입안에서 강하게 남맴돌지는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양파에 관련돼서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먹기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버거킹 뿐만 아니라 또 기대가 되는 신메뉴들이 나중에 생기게 된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 저한테 따로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이지안!